안녕하세요. 윤들닷컴의 이동윤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벌써 7강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강의에는 자막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건데요. 어, 총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게 될 겁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제가 나레이션, 제 목소리를 이용해서 여기에 레코딩을 조금 했죠. 자, 이 레코딩된 소리를 이용해서 자막을... 어 타이밍 맞게 넣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컴퓨터가 알아서 소리를 분석해서 자막으로 만들어 주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일단은 쉬운 방법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방법들은요 전부 다 여기 있는 텍스트 메뉴에서 사용을 하게 될 건데 텍스트 메뉴 를 누르면 기본적으로 add t e x 라고 활성화가 됩니다 default 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화면에다가 직접적으로 글을 써 넣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 수동이에요. 글을 넣고 나서 글이 유지되는 시간 그리고 타이밍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일일이 세팅을 해야 되는 방법인데 가장 일반적인 자막을 넣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수동이니까 다음번 강의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오토 기능을 쓸 건데 자동 자막이라고 보통 불러요 자 그런데 이 자동 자막을 이용을 할 때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첫 번째 조건은요 우리가 영상 편집을 하면 이렇게 내가 촬영한 소스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촬영할 당시에 내 목소리가 들어갔을 수가 있어요 내가 뭔가 나레이션을 했으면 촬영 원본에 들어가 있는 소리가 있거나 목소리가 있거나 혹은 캡컷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녹음을 한 경우에만 이 소리들을 자막 글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두 가지 조건이 아니면 자동으로 자막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셨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목소리를 만드는 방법들은 이것 말고도 좀 많이 있거든요. 나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는 캡컷에서 마이크 기능, 레코드 기능을 이용해서 직접 녹음을 했지만 요즘은 글자를 이용해서 목소리로 바꿔주는 기능들도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성우의 목소리를 만든 다음에 그 MP3를 가지고 오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 자막 분석이 안됩니다. 이건 조금 의아한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캡컷 내에서 소화를 해야 돼요. 자 일단은 내가 목소리를 여기서부터 넣었습니다. 자 플레이 한번 해보시면 하얀 파도가 밀려온다. 이번 시간에서 되게 오골오골오골하게 제가 녹음을 좀 했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따라 하셨을 거고 이해도 하셨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자막을 뽑아내고 싶은 위치가 처음이니까 여기 맞춰놓고요. 그리고 텍스트를 눌렀을 때이 텍스트 메뉴에 보면 밑에 뭐 이펙트 그리고 텍스트 템플릿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오토 캡션이라고 있어요. 오토 캡션이라고 있죠. 그리고 여기 로컬 캡션이라고도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면 뭐가 나오게 되는데 자 오토 캡션은 말 그대로 자동 자막입니다. 그리고 로컬 캡션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여기 임포트 파일이 있죠. 자 여기 보면 SRT, 그 다음에 LRC ASS라고 되어있는데 이거는 자막을 만드는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미 타이밍에 맞게끔 만들어지는 자막을 가지고 와서 글자로 만드는 방법인데 이 방법들은 우리가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어, 여러분도 혹시나 인터넷으로 영화 같은 걸 다운받았을 때영화에 자막이 따로 있는 외화 같은 경우에 보면 자막 파일을 따로 받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들을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만들어진 자막을 가지고 오는 방법인데 우리는 이 방법들을 거의 쓰지는 않습니다. 캣컷을 이용할 때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것들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고 하면 인터넷에서 영화 같은 것 다운받으셔서 그 영화에 딸려있는 이런 SRT 파일들 보통 자막은 SRT 파일이 많거든요. 이걸 한번 불러보시면 자막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확인이 될 겁니다. 저는 이 샘플을 뭐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면 약간의 그럼 불법적인 부분들도 발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어, 따로 강의에선 다루지 않을 거예요. 자, 다시 우리는 오토 캡션으로 돌아가서 자, 자동으로 자 자막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여기 보면 Recognize Speech in the Video 어, 영상에서 어, 말하는 부분을, 스피치하는 부분을 분석을 해서 그리고 Generate, 자동으로 캡션을 만들어 준다고 라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잉글리 l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안에 어, 일본어, 한국어 뭐, 브라질, 포르투갈어, 뭐, 러시아,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 요 정도의 언어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자,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캐컷은 중국에서 만든 어플이에요. 중국 틱톡이라는 회사에, 자회사에서 이걸 만들었는데, 차이니즈가 없다는 게 되게 좀 신기하긴 합니다. 자, 어쨌든, 코리안이 있다는 것도 좀 놀라운 사실이긴 해요. 자, 여기서 한국어를 골라주시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 클리어. 커런트 서브타이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한번 오토 자막을 처리를 했다면 걔를 클리어하고 다시 만들겠다 할 때는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는 오토 자막을 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체크를 하든 체크를 안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막을 한번 만들어 놓고 그 자막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한번더 인식을 시키겠다 할 때는 얘를 반드시 체크해야지 체크를 안 하면 자막이 이중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은 자막이 없는 경우니까 얘를 누르든 안 누르든 상관없어요. 자 여기서 크레이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영상의 길이가 길고 인식을 해야 되는 자막의 길이가 그러니까 내 목소리 영상에 포함된 목소리 혹은 레코딩을 하는 목소리가 길면 길수록 오래 걸리게 됩니다. 지금은 1분이 채 안되니까 금방 할거예요자 크레이트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분석을 해요. 분석은 여기서 예부 부문을 인식을 하겠죠. 지금 제가 직접 녹음한 소리를 인식을 하고 있고 영상 자체는 원래 소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생략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내 목소리가 들어간 부분에 딱 맞춰서 마치 노래방에 자막이 나오는 것처럼 정확한 타이밍에 이 글자들이 만들어져 있게 돼요자 한번 앞에서부터 볼게요 하얀 파도가 밀려온다 신선한 바다 공기가 내 가슴을 적신다 이 시간 나는 행복하다. 자, 여기서 뭐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자, 여기 보면 제가 이 시간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 숫자 10간이라고 돼 있어요. 요거는, 어, 제 발음이 분명치 않았거나, 혹은 소리가 좀 작았거나, 혹은 캐컷이 분석을 잘못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제가 이때까지 캐컷에서 오토 자막을, 어, 폰 버전부터, 모바일 버전부터, PC 버전까지 꽤 오랫동안 사용을 했는데, 어, 지금 제가 써봤던 어떤 음성 인식, 음성을 인식을 해서 자막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들보다 인식률이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100%는 아니에요. 한 97% 정도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 뭐, 다른 어플들 제가 조금 써보긴 했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9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캣컷이 인식률이 가장 높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런 오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오류 하나 발견했고요 여기 부분 보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여기도 맞고 커피 한 잔과 함께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시간이다 맞아요. 나는 행복하다 커피는 맥심 시 어, 다행히 지금 여기 한 곳만 어색하고 나머지는 다 맞아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자막을 한번 쭉 만들어냈는데 이 자막이 뭔가 이상하다 오류가 되게 많은데 싶은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하면 됩니다 자 타임 인디케이터를 제일 앞으로 두고 지금 현재 자막 여기 T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자막이 쭉 올려져 있는 트랙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글자들은 그래 클릭 앤 드래그로 선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딜리트하면 지울 수도 있거든요 그럼 자막이 없어져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더 자막을 훑어내겠다 체크를 하면 기존 걸 지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원래 있던 자막을 지우겠다 그리고 다시 재생산하겠다 또 눌러볼게요 자 기존 거를 싹 지우고요 그리고 자막을 열심히 만듭니다 그리고 또 자막이 나왔는데 아까 전에 오류가 있던 부분을 한번더 봤는데 역시나 오류가 있습니다 목소리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이 부분은 구분을 잘 못하는 거겠죠 자 수정을 할 필요가 있으면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수정을 할수 있게 색깔이 청록색으로 바뀝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바뀌게 돼요. 글자를 선택을 하면 글자에 관련된 옵션이 옆에서 나오거든요.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글자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전부 다. 자, 제일 앞에 보면 캡션이라고 돼있는데이 캡션은 오토 캡션을 사용했을 때만 나타나는 메뉴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일이 여기서 다 보지 않고 여기서 확인을 해서 위아래로 스크롤하면 어, 자막 내용들이 쭉 한눈에 볼수 있게 마치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원고처럼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는 이렇게 글자를 바꿔주면 금방 이렇게 또 바뀌게 돼요. 자 여기서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 화면에서도 더블 클릭을 해서 지우고 고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방식대로 하면 되고요. 아예 나는 이 부분에 자막이 굳이 필요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선택을 하고 여기서 딜리드 키를 바로 눌러버리거나 혹은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보면 커피는 맥심이라고 있죠. 여기 쓰레기통을 딱 누르면 없어지게 됩니다 뭐 요런 식으로도 자막을 이제 관리를 할수 있게 만들어 놨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렵진 않죠 오토 자막 하는거 자 자막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수정을 해야 될게 하나 더 있는데 어떤 자막의 위치 라든지 글자의 색 모양 서체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 안 들잖아요 자 그런 것들은 글자를 클릭을 하면 전부 다 수정할 수 있게 텍스트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 텍스트 기능은 오토캡션 뿐만 아니라 평소 때 글자를 바로 입력을 해도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하나 잠깐만 확인하고 나면 자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말풍선으로 얘를 대체 시킬 수도 있어요. 클릭해보면 이 부분이 말풍선으로 바뀌는데 저는 말풍선 기능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어 말풍선 속에 들어가는 글자가 내가 원하는 대로 배치가 좀잘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펙트라고 돼 있는 것들은 글자를 꾸며놓은 기능들. 요거는 나중에 글자 설명할 때한번더 언급은 하겠지만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세팅된 대로 예쁘게 글자가 나옵니다. 이쁜 것도 있고 별로인 것들도 있습니다. 자, 가장 베이직에 가서 입력된 글자들을 수정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폰트라고 돼 있어서 글자의 서체를 바꿀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글자는 굉장히 서체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있는 글자들은 기본적으로 캡컷에서 내장되어 있는 글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ms 워드 혹은 한글 이런 프로그램을 깔았다면 어 같이 딸려 설치가 되는 자막 폰트들도 이 안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내 컴퓨터에 폰트를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폰트까지 싹 인식을 해서 여기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글자들은 한글을 설치를 설치를 했을 때 나오는 글자들 그리고 지금 제가 몇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글자를 깔아놨는데 여기 보면 뭐 해민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제가 추가적으로 설치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폰트 크기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굵기 언더라인 그 다음에 기울기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어요 글자의 색도 바꿀 수가 있고요 내가 필요하다면 임의적으로 원하는 부분만 긁어서 드래그 한 다음에 이 부분의 색 만나는 바꾸겠다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합니다 자그 다음 밑으로 더 내려오면 글자를 꾸며주는 기본적인 기능이 있는데 뭐흰 글자의 테두리를 까만색으로 한다든지 그 반대로 한다든지 노란색의 까만 테두리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존재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이런 것들이 혹시나 하기 싫다 나 이런 거 싫은데 좀 다른 거 하고 싶은데 라고 한다면 더 꾸밀 수 있는 기능이 밑에 있습니다. 자요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뭐 워드나 파워포인트 정도만 써봐도 대충 먼지는알거예요 자, 글자 사이의 간격 캐릭터라고 있죠? 이건 자간을 의미하는 거고요. 라인 두줄 이상일 때 보통 자막을 두 줄로 치지는 않지만 이렇게 두 줄로 했을 때 만약에 라인에 행간을 주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면 행간이 늘어나고요. 자간도 늘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렬 기능 앞 정렬, 중앙 정렬, 오른쪽 정렬 그 다음에 세로로 정렬했을 때는 요런 느낌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나머지 글자들도 다 이렇게 바뀝니다 어, 개별적으로 글자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적용이 안 되는데 어, 이렇게 자동 캡션으로 한 경우에는요 이 캡션된 글자들을 한꺼번에 싹다 바꾸는 기능도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 Apply to all 이라고 돼 있죠 제가 얘를 체크를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건데 만약에 자, 지금 한꺼번에 조정이 되고 있잖아요 나는 이거 하나만 조정하고 싶다 했을 때는 여기를 보세요 지금 다시 원상복귀가다 됐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얘를 꺼요 그리고 얘만 이렇게 했다 쳐요 그리고 위치도 바꿨다고 쳐요 자 나머지는 변함이 없죠 음. 이런식으로도 바꿀 수 있고 뭐 컨트롤 z 컨트롤 z 해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보통 자막으로 쓰는 글자들은 다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크기로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야지 사람들이 자막을 읽어낼 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apply to all 이걸 보통 체크를 풀지 않습니다 자 밑으로 더 내려오면 여기에는 이런 것들이 있네요 음, 위치, 크기, 스케일 조정이 가능하고 위에도 보면 글자의 크기를 조절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얘는 폰트 자체의 사이즈를 조절하는 기능이고 요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이 박스 자체의 크기를 조절하는 스케일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얘로 이렇게 크게 하면 크기가 줄어들고 늘어나고 가 되죠 자 두개 차이가 뭐냐 하면 폰트 사이즈는 끄트머리에 다이아몬드가 없어요 그런데 스케일은 여기 보면 다이아몬드가 붙어 있잖아요 그죠 이 말은 다이아몬드는 뭐예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할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글자가 점차적으로 커지거나 작아지는 애니메이션 할 때는 스케일을 쓴다 폰트 사이즈로 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자 밑에 보면 포지션 이라고 돼 있어요 자 x y 값이 막 바뀌죠 이렇게 하면 예, 글자의 화면상의 위치를 말하는 건데 여기 위치가 0,0이에요. 그래서 글자가 여기 가까워질수록 숫자가 이렇게 바뀝니다. 요거는 프로그램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캣컷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있죠. 여기를 0,0으로 쳐요. 보통 프로그램들이 여기를 0,0으로 치거든요. 근데 얘는 인식하기 편하게 정가운데를 0,0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회전각도 회전은 여기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회전이 되는데 여기서도 회전을 시킬 수가 있고 수치를 직접 입력을 해서 회, 어, 각도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키프레임이 다되 있는 것들은 애니메이션이 된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글자만 가지고 애니메이션 하는 것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랜드, 글자의 투명도를 조절하는 개념들이고요. 스트로크, 글자의 테두리, 색깔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두께도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저는 가독성 좋게 이렇게 좀 해볼게요 자 스트로크 테두리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글자 뒤에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박스의 설정이 되게 많아요 자 일단은 박스의 컬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의 투명도를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뒤에 약간 비쳐 보이는 거 있죠 자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테두리를 둥글게 만드는 기능도 제공해요. 이렇게 하면 모서리가 둥글둥글해집니다. 자, 그런데 글자를 좀 파먹는 것 같으니까 자, 이 둥글기를 조절하기 전에 높이, 박스의 높이도 조절할 수 있고요. 너비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박스의 위치, 옵셋, 위치 이동이죠. 위아래 위치 이동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좌우 위치 이동도 가능합니다. 뭐 이런 게 있다 정도 아시면 되고요. 자, 기본값은 얘는 50이 기본이에요. 자이 상태에서 지금 넓이하고 높이를 조정했죠 이 상태에서 라운드를 싹 줘버리면 테두리를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박스를 만들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자 다시 한 줄로 바꿔볼게요 자한 줄로 바꾸면 이런 느낌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저는 박스 색깔을 전체적으로 좀 어울리게 파란색이 아니라 얘를 여기 화면에 있는 어떤 색깔로 좀 바꾸고 싶습니다 대략 화면에 있는 색깔 중에 하나 어뭐한 요런 계통 하나를 쓰면 될것 같아요 잘 어울리죠? 자, 그 다음 밑으로 더 내려와서 섀도우 예, 글자에 그림자를 하나 더 깔아주는 건데 이렇게 입체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뭐 다른 데서 다 조절해 보셨죠? 예, 이섀도우의 투명도, 그 다음에 컬러, 컬러도 다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섀도우에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어, 뿌옇게 바뀌는 정도, 블러니스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리도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블러니스 뿌옇게 만드는 정도를 안 뿌옇게, 최대한 정갈하게 만들어 놓고, 거리를 샥샥 조절을 하고, 그 다음 밑에서 각도를 샥샥 조절하면, 글자를 좀 두께가 있는 입체적인 느낌으로도 바꾸는, 요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굳이 뭐 뿌옇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자, 요런 작업들이 글자에서 할수 있는 기능들이에요. 자, 다음 시간에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거는, 폰트를 더 추가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더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냥 자동, 오토 캡션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오토 캡션을 적용시켰을 때 글자를 한꺼번에 조정하는 기능 그리고 글자의 속성들에 대해서는 미리 설명을 드렸어요. 자 별로 어렵게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내 목소리가 들어가 있거나 나레이션이 들어가 있거나 촬영한 영상에서 목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오토캡션을 쓸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오토캡션을 쓸때 주의할 사항 하나는 목소리가 물려버린다 오디오가 물린다 한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까지 같이 얘기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분석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 오토캡션 기능을 쓸 때는 주로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경우에 이런 방식을 쓰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촬영할 당시에 뭐 시장통이라든지 좀 시끄러운데 여러분들이 녹음을 해버렸다 라고 하면 주변의 소음 때문에 분석이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때는 주로 어떤 방법을 많이 쓰느냐 하면 상황을 봐서 현장에 딱 나갔는데 이 도저히 뭔가 나레이션을 칠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시면 핀 마스크를 써서 어, 잡음과 함께 목소리를 조금 더 선명하게 집어넣는 방법을 쓰거나 혹은 편집을 할때 아예 더빙 하듯이 목소리를 따로 실시간 녹음을 해서 넣어주는 방법을 쓰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조용하게 녹음이 됐을 거니까 내 목소리가 깔끔하게 이렇게 들어갔을 거고 깔끔하게 녹음된 이 목소리는 바로 오토캡션 기능을 먹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녹음된 거는 오토캡션을 쓸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상에 포함된 소리도 오토캡션을 쓸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두개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이 오토캡션 기능을 쓸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오토캡션 기능까지 한번 쭉 써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제가 타이밍을 일일이 맞춰가면서 자막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번 강의도 도움이 되셨고 유용했다. 좀 좋았다. 와 이거 진짜 신박하다. 자막 입력 일일이 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렇게 하니까 진짜 시간도 많이 줄어들고 일거리도 많이 줄어들고 꽤 괜찮다. 꽤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어, 제가 이런 오토캡션 기능을 쓸때 어떤 상황에선잘안 되는지에 대한 주의점도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촬영할 때 한번 떠올리고 이걸 오토캡션을 쓸 건지 아니면 일일이 자막을 다 입력을 할 건지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윤들닷컴의 이동윤이었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아직까지 안 하신 분이 있다면 꼭 한번 해주셨으면 제가 강의를 만드는데 좀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